w e l a 본템의 기준은 어떤 게 있으세요? 디자인, 퀄리티, 가격 이런 것도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이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사서 오래 있는 사람들은 좀 퀄리티에 신경을 쓸 것이고 가성비가 중요한 사람들은 좀 퀄리티가 낮더라도 좀 가격대가 합리적인 그런 아이템들을 고를 것이고 그런데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리 수리하러 왔어요 네요 휴대폰 여름휴가 때 이거 카메라 렌즈 깨먹어가지고 수리 받으러 갔는데 완전 새거로 바꿔주시네요 뭐 아무튼 요 휴대폰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휴대폰도 예전처럼 막 전화만 하는 그런 용도의 휴대폰이 아니라 계산도 할수 있고 업무도 볼수 있고 심지어 뭐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막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휴대폰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기본템이잖아요 이런 일상의 기본템이 되어버린 스마트폰도 100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이라도 활용을 많이 하시는 저처럼 막 영상까지 찍으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가성비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계속 기본템 가성비를 오늘 얘기를 하느냐 제가 처음부터 이 니트를 입고 나왔잖아요 니트 협찬이 들어와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가성비가 있고 활용도가 엄청 높은 아이템이라서 그래도 제 스타일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입는 옷 스타일이나 가성비도 챙기고 멋도 챙기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스타일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부터 입고 나왔던 코튼 워셔블 하치 2A 니트 가디건 아이고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냐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딱 이렇게 볼드한 슈즈에 와이드한 팬츠에 지금 딱 유행하고 있는 그런 그린 컬러로 입어줬다 작년부터 좀 이런 카라가 달려있는 반지범 니트나 지범 니트가 유행을 했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올리면 은 뭔가 카라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한겨울에는 다 올리면 좀 따뜻하게 넥워머 형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가 아까 휴대폰 고치러 간 김에 자라에도 들려가지고 아우터를 몇개 입어봤는데 딱 이런 식으로 끝까지 채워 올려가지고 아우터 안에 보온성을 좀 챙기는 그런 형식으로도 굉장히 활용하기 좋았다 딱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 활용도 기본템은 활용도가 높아야 되고 가성비까지 챙겨야 된다 근데 이 제품은 활용도도 높고 가격도 59,900원이다 솔직히 5 9 9 0 0원은 맨투맨 가격이잖아요 맨투맨 가격 뭔가 요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연출했을 때랑 이렇게 올려서 연출했을 때랑 느낌이 다 달라 올려서 입었을 때는 또 이렇게 뭔가 절개가 좀 힙하게 포인트 되는 뭐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가방 같은 걸좀 매주면은 덩치가 큰 사람도 어벙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심지어 벗었을 때 털이 묻어 나오는 것도 없어요 니트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투웨이 지퍼라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 이거 활용도가 몇 개야 5개 이상이죠 진짜 이건 가성비 기본템이 확실하다 핫지핫지 핫지 벌키 크루넥 니트 핫지 벌키 크루넥 니트 요거는 그냥 단품 니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렇게 단품으로도 이렇게 올블랙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컬러를 선택한 이유가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렇게 아우터 최근에 이런 밀리터리 컬러의 아우터들을 많이 입기 때문에 올리버컬러나 카키컬러 있잖아요 그런 컬러의 아우터랑 매치를 했을 때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여기에 그냥 흰색 티셔츠 검정색 티셔츠 입었으면 그냥 굉장히 무난한 코디였을텐데 이렇게 원사가 섞여있는 이런 니트를 입어줬기 때문에 코디가 좀더 센스있어 보인다 요렇게 원사가 섞여있는 니트는 고르실 때좀 참고하시면 좋은게 브라운이랑 카키컬러가 섞여 있잖아요 약간 초록색이랑 브라운색깔 여기 두가지 중에 한가지 컬러를 입어주시면 아주 잘 어울린다 이런것도 입어주면 되게 잘 어울리죠? 진짜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아우터 입으실 때 끝쪽에 살짝 살 빼주면 은 마치 이게 핸드워머한 것처럼 포인트가 되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남성분들은 이런 컬러의 아우터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요 니트는 이 컬러 꼭 추천드리고 그리고 진 진짜 이거는 단품으로 진짜 입기 좋은 컬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화사하게 좀 밝혀주는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저처럼 좀 피부 어두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입으셔도 얼굴이 까매 보이지 않는 그런 컬러라서 가을 겨울까지 좀 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고 코튼 소재라고 하는데 뭔가 꿀처럼 부드럽고 좀 코팅이 돼있다고 해야되나? 코튼이면 그냥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 없이 고급스러운 터치감이 있는 것 같아서 착용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식으로 제가 루즈하게 그때 추천했 유니클로 바지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클로그 같은 거 신고 이런 식시고 편안하게 연출을 할수 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밑에 밑단 시보리나 이 소매 시보리에 자연스럽게 핏이 잡히는 핏이 어벙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작년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하프지법 이런 식으로 흑청진에다가 요즘에 이런 스웨이드 부츠 많이 신잖아요 스케어터 또는 스웨이드 부츠랑 입었을 때 깔끔하지만 살짝의 감성이 들어가 있는 카라 부분에 살짝의 감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코디로 볼수 있다 여름까지 계속 티셔츠만 있다가이런 니트를 보면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방금 입었던 코디도 여름에 입던 코디인데 그냥 티셔츠에서 니트로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감성이 살짝 들어가고 그런 새로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겨울에 코트를 입어주면 맥워머까지 포인트 되고 배색까지 신경 쓴 듯한 깔끔하면서 시크하면서 따뜻함까지 챙기는 데이트로 끝이죠 이렇게 입으면 그냥 이렇게 입으면 따뜻합니다 대신 좀 이렇게 집업을 올려서 입을 거면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볼살을 좀 집어넣은 다음에 해야 얼굴이 안커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귀엽게 카라를 내서 코디를 해줘도 좋고 집업 니트는 나오는 그런 브랜드들 이 있잖아요. 뭐 이자벨 마랑이나 다크니스뭐 이런 곳에서 코디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출시한 키미어 브랜드의 룩북을 보셔도 이런 4반원대 가성비 니트로도 웬만한 코디는 다 가능하다. 활용도와 가성비를 챙긴 그런 니트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뭐 물론 이런 니트들이 최근에는 뭐 10만원대 이상 가격대 아이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식으로 좀 퀄리티 높은 아이템을 기본템으로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아우터나 신발 바지에는 투자를 많이 하지만 일반적인 기본 니트는 어느정도 퀄리티를 만족한다면 가성비로 구매하는게 훨씬 환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퀄리티에서 불만족스러웠던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런 일반 니트도 짜임이나 그런 절개 디테일에 따라서 조금 더 힙하게 아니면 조금 더 포인트를 감성을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니까 다양하게 코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식으로 협찬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무미하게막 소재 읽어주고 막 이런것보다 이런식으로 조금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랑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활용 방법까지 제 스타일대로 좀 소개를 해드릴테니까 앞으로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 부탁드리고요